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맥미니 2018년형 메모리 교체하는 방법을 어,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, 여기에 필요한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는데요. 어, 그 t r t o x 라고 하는 어, 그 스크루 드라이버예요. 이것은 샤오미에서 그 판매하는 샤오미 미지아 정밀 드라이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어, 2만원 초반 정도 이하로 구입하실 수있고요 또는 iFixit 이라고 아이폰 전용 이제 공구가 있는데 그 제품은 4만원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어, 이제 그 공구 중에 TR5, TR6 그리고 T10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고요. 어, 어,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, 네, 지금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어, 열고 있습니다. 네. 어, 자, 이 부분에 이제 여섯 개의 어, 요 나사, 별 나사 모양이죠. 그리고 요게 샤오미 미지아 어, 정밀 드라이버입니다. 그래서 어 반드시 이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요. Security t 라고 해서 일반 별나사와는 달리 요, 어 맥미니는 그조 나사 가운데 조그만 돌기가 이렇게 어, 볼록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 별나사용 스크루 드라이버는 맞지가 않고요. 어, 이스크루 드라이버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어, 현재 저 나사와 정확히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총 6개를 지금 빼고요. 어, 화면으로 보실 때 삼각형 모양이 어, 더큰 그 나사가 되어 있습니다. 그 3개 따로 분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그거보다 납작한 어, 나사 3개는 또 따로 분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 부분들이 그더 납작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. 그러면 그 조금 더큰 나사들은 나중에 요 뒷면 커버를 어, 그 닫고 열고 할때 필요한 것, 요 삼각형, 현재 화면에서의 삼각형의그세 가지 부분이니 어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요 무선 와이파이와 어, 내부 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선을 빼 보겠습니다 어, 좌측 하단에 어, 아주 짧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어, 제거 하실려면은 마찬가지 어, TR6 스크루 드라이버로 어, 이렇게 그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사 하나를 빼 주시고 그 옆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그 핀셋이나 아니면은 어 살짝 이와 같이 어빼 주셔도 네 금방 제거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 주실 일은요 이 팬을 제거하는 방법이구요 마찬가지로 어, TR6를 네 개를 이제 제거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현재와 같이 한개 제거를 하고요. 아참 그리고 요 샤오미 미지아 그 정밀 드라이버가 도, 더 좋은 이유가 어,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사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스크롤 드라이브에 이렇게 붙어서 떨어져 나오니 아주 어,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자 어, 조금 전과는 달리 위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어, 놓여 있어서 이 부분 빼실 때 조금 더 어,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요게 뭐, 잘 이렇게 안 빼지고 이렇게 기판 쪽으로 보드 쪽으로 떨어져도요 나중에 다시 어, 이렇게 쉽게 이 드라이버로 뺄 수가 있습니다 예. 제 지인이 조명 비춰준다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됐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어, 케이블 하나를 저 밑쪽에 붙어있는 것을 어, 뺐는데요 요거는 살짝 이렇게 드러내시면 됩니다 살짝 손으로 이렇게 음, 저기에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살살 이렇게 전원 케이블도 빼시면 되구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 어, 아 죄송합니다 중앙 부분 하단 맨 밑에 보시면 거기 또 하나 붙어 있는 선이 있구요 어 그거는 나중에 뺄겠습니다자 이번에는 T10 어, 드라이버로 어 이렇게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나사를 이제 빼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꽉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T10을 샤오미 제품으로 잘안 돼서 별도의 T10 이렇게 스크류 드라이버로 현재 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큐리티 톡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별나사용 T1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두 개를 뺐고요. 그 다음 최종적으로 앞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내시면 이와 같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화면상의 오른쪽 편, 저, 그, 은색으로 덮여 있는 부분을 여시면 그 안에 메모리가 이제 장착되어 있구요. 이쪽에 일종의 열, 이제 방열판, 뭐, 요런 걸로 지금 어, 보이고 있습니다. 요 때는 어, T5 스크루 드라이버로 요네 개의 나사를 빼주시면 됩니다. 자 요거는 살짝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요 어, 이렇게 빼주시면 쉽게 빠지 더군요 짜잔 드디어 메모리 요 옆에 좌우에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, 살짝 옆으로 하시면 금방 이렇게 어. 예, 패스. 예, 어? 시리가. 패스 <웃음> 시리, 시리가 가끔 이래서 아주 불편해요. 알렉사, 저 아마존에서 나온 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. 네. 아유! 아, 또 <웃음> 죄송합니다. 또 이번에 자기 이름 불렀다고 또 금방. 자, 메모리를, 어, 이렇게 끼우시는 방법은 기존에 하시던 대로 예. 끼우시면 되겠습니다. 끼우시고 좌측 우측 저 고무 커버를 살짝 눌러 주시면 완성입니다. 그다음 다시 방열 커버를 렇게 슬라이드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끼워 주시고 다시 T5 스크루 드라이버로 네개의 나사를 이렇게 끼워줍니다. 아, 참고적으로 2012년형 맥미니 유저들이 어, 특히 음악이나 어, 영상편집에 그 i7 쿼드코어를 많이 사용하시다가 2018년형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들이 생길 거고요. 그때 구입하셨던 스크류드라이버는 어, 시큐리티 드라이버가 아, 아니면 이렇게 분해가 못해서 저도 좀 낭패를 보고 하루 기다렸다가 샤오미로 스크루 드라이버를 빌려서 지금 이렇게 분해 작업을 했어요 자, 다시 이제 천천히 메인보드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역순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구요. 다시 요 메인보드, 요 마더보드에 T10 두개 볼트 끼워 주십니다. 지인이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조명 비춰 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어쨌든 이렇게 껴주시고 아, 로직 보드 메인 보드 마더 보드에 전원을 케이블 연결해 줬고요. 자 여기서 다시 그잘 맞춰졌나 한번 더 점검을 해봤고요. 자조 조그만 케이블 한 개도 저렇게 살 이 눌러주시면 이렇게. 끼워집니다. 자이제 팬을 아 끼워주실 차례렇요 아까처럼 렇개의 나사를 아 끼워주시고 아 죄송합니다. 그전에 마찬가지로 화면에서는 잘안보이지만케이블 아 하나를 어 마찬가지로 살짝 눌러서 끼워주고 이제 팬을 위치를 하게 됩니다. 자 이제 외우셨겠죠? 이 부분이 이제 TR6 그래서 4개의 볼트를 끼워줍니다. 자 이제 팬도 조립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씩 더 조여 주시고요 처음부터 꽉 조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체 4개를 어, 끼우시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어, 나사를 조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면 이제 무선 와이어리스 와 죄송합니다 와이파이 이제 케이블을 이렇게 또 살짝 눌러서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나사죠. 뭐 어, 이것도 규격은 T6로 되어 있습니다. 끼워 주십니다. 자, 이제 역순이고요. 화면에 보시는 상황에서 삼각형 그세 개가 어, 같은 TR6지만 좀큰 나사들 이고요. 역삼각형 세 개는 작은 납작한 나사입니다. 요게요거는 이제 높은 나사. 여기는 낮은 나사가 되겠죠. 처럼 다시 한번 조여 주시고요네 이상 맥미니 2018년형 메모리 자가교체 방법 마치겠습니다 아, 오른쪽 하단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세요